여기에 보시면 모든 수치는 셀 서식의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해서 정수로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이미 표시한된 숫자들의 소수점 있는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값이 없으면 굳이 0으로 맞춰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를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시고 일반으로 하면 소수짜리 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숫자를 누르시고 소수짜리 수를 0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음수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도록 한다고 라 했는데 이미 음수는 마이너스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선택한 것만으로 끝이 난 거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공백이 약간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간격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만드시나 이렇게 만드시나 채점했을 때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고 완벽을 기하고 싶으면 셀 서식에서 숫자로 바꾸시면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작업표에서 항로 폐쇄 여부가 폐쇄인 국가별로 수익과 순이익금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인 경우는 여기 범위죠 여기에서 국가니까 국가 필드명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일본부터 폴란드까지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떨어져 있는 셀들을 한꺼번에 범위 씌울 수 있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그래프는 묶은 세로막 대형과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묶은 세로막 대형을 하겠습니다. 세로막 대형 클릭, 첫번째 아이가 묶은 세로막 대형입니다. 클릭 그러면 차트가 만들어졌죠. 차트의 경계선에 대시면 흰색 화살표에 검정 십자가가 나오죠. 이 모양이 이동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잡고 표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Alt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눈금선에 딱 맞게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눈금선에 맞춰서 상하좌우 모양을 전부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 수익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수익이 파란색 막대죠. 클릭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그래프 제목을 적어줘야 되죠. 차트를 클릭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차트 제목을 누르시고 차트 위를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회사 항로 국가의 이익금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홈을 누르시고 밑줄을 선택해 줍니다. 제목은 기본적으로 확대 출력이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 글자들보다 크게만 나오면 점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X축의 제목은 국가를 넣어 주겠습니다.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 축 아래 제목을 클릭해서 국가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y축 제목은 금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축 제목, 기본 세로 제목, 세로 제목을 하겠습니다. 근데 y축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해라 아니면 회전 제목으로 해라 가로 제목을 해라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X축 항목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라고 랬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값, 호주는 호주값 맞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맞게 나옵니다. 그 다음 Y축의 눈금 단위는 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위아래 크기를 키울 때마다 값의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칸이 좁으니까 0하고 10만원만 나왔죠 칸을 조금 키우니까 0부터 2만원씩 커집니다 다시 Alt키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0원부터 만원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나와도 상관없는게 임이죠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다 기본값이 됩니다 법내도 이게 법내죠 순위, 입금, 수익, 기본값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5, 6, 7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출력물의 크기는 A4 용지의 1분의 2 범위 내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의 크기보다 차트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위아래 크기는 작아야 되고 양쪽 너비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프 너비는 작업표 너비에 맞추도록 하시오 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꼭 alt키로 크기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반드시 빈셀을 한번 찍어 주셔야 됩니다.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파일, 인쇄를 눌렀을 때 인쇄 내용물이 차트만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홈탭을 누르시고 빈셀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누르시면 이제 차트하고 표가 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동 맞춤을 클릭해주시고, 여백을 눌러서 위쪽 여백을 6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 둘다 체크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표의 범위가 표가 왼쪽으로 조금 많이 치우쳤죠 오른쪽 여백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거는 엑셀의 버그입니다 일단 홈 탭을 누르시고 보기 탭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빈 셀이 확인 표의 오른쪽에 빈셀 하나가 들어간게 보입니다. 파란 테두리 선을 잡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바짝 붙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 인쇄 누르시면 정확하게 왼쪽 오른쪽 여백이 똑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페이지 확대 축소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선이 정확하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미리보기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지금도 여기 보면 경계선이 없는 것 같죠 이쪽에 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쇄하면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 미리보기는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인쇄하시면 문제없이 인쇄가 됩니다 미국부터 폴란드의 끝내용까지 이 범위 안에서는 옆으로 가는 가로선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옆으로 가는 가로선을 클릭해서 보이지 않게 설정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를 눌렀을 때 옆으로 가는 가로선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